둘, 셋, 넷, 세 개! 아나 아, 왔다! 아! 자두 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랑이 굴로 들어왔어요. 지난 만우절날 우리 까로를 커피 마시자고 불러서 스커트 천 개를 시켰는데 내리 마무절리더라고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공할수 <웃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웃음> <너> 왜 이래? 이상해 <웃음> 그래서 지금 약간 신기 불편해요 제가 당할 것만 같아서 <웃음> <웃음> 야! 근데 크로스핏 우리가 첫 번째 거 영상이 반응이 엄청 좋았어 그래서 그만큼만 하면 돼 그거보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아니 근데 원래 사람들은 금방 적응을 해 아니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크로스핏은 때문에 크로스핏은 적응이 안돼 그거보다 살짝 더 매운 맛으로 가줘야지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10분 안에 끝나는 거지? 아, 당연하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짧고 그렇게 빡! 끝! 아 크로스핏에 좋은 건딱 하나 있어 <웃음> 10분 안에 끝나는 거? 어 그치 오타 탈리좀해탈리좀해 예? 뭐, 아니 뭐 가르치는데 벌써 다 먹고 허 하지 이제 저번에 뭐야 그 이영택 선수님 거기는 어. 그래도 뭐, <웃음> 저 새끼 저 새끼 왜 이렇게 많이 하고저 새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아니 장소와 때를 가려서 처음 벗어라 뭐이런 여기는 떼와 장소를 가려서 <웃음> 벗을 그, 수 있는 곳이야 그럼 제가 벗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 괜찮아. 어, 그래. 아, 우리 채널에서도 버금이들과 시청자분들이 어, 조, 좋은 몸을 잠깐. 또 보는 거 괜찮아요. 하고 계세요? 와우. 그러면 오늘 지금 일단 아침이라서 워밍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하이딩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출발. 더 찍어? 네. 아니 저는 노땡큐 버티기 해서 피겨지로 엉덩이. 뚝뚝뚝. 몸을 뭐 많이 풀어야 돼요 그쵸 다치면 안 되죠 자 오늘 무게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으뜰우니까? 컨디션 안 좋아요 컨디션 좋은 적이 없었지 <웃음>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20파운드 한쌍 가지고 올게요. 아, 내가 갖고 오라고? 네, 그럼 가까이 제가 갖고 오나요? 무거워요. 아 어제 사실 창대 피디님이 혹시 그 우리 대표님 죽일 수 있냐고... 뭐. <웃음> 오늘은 진짜 그냥 크로스핏 느낌으로 한번 체험을 해볼 거 같아요. 딱 10분 안 됐다. 10분도 안 걸려. 응. 프란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크로스핏에서 굉장히 목에서 피만나기를 유명한 운동이 있어. 어. 슬러스터라는 동작하고 풀업을 하는 건데, 어. 21, 21, 15, 15, 9, 9. 랩스가 어, 어, 어, 그렇게 어. 돼. 3라운드를 되는 어. 운동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 풀업을 할 건데, 어. 너가 풀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 어. 나한테 적당하다는 거지? 아주 적당해요. 걱정하 거지. 목에서. 피맛이 나게 하려면 강도를 높여야지 근데 너가 수행이 계속 돼야 돼 네, 목에서 피맛이 나게 느해주려고 하는 거야? 빨리 하고 끝내고 싶다 오케이 <웃음> 그래서 스러스터라는 동작은 이렇게 덤벨을 어깨에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음. 발러는과 똑같이 스쿼트 센스 서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고 머리 위로 덤벨을 올려주면 숄더프레스를 10kg씩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안고 이걸 여자들이 들어? 어 그럼 진짜? 내 체중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음... 뭐야! <웃음> 아뒷 뭐? <집목. 웃음> 그럼 풀업은? 저건 어떻게 끼고 하는 거야? 어, 풀업은 이렇게 걸어놓고 할 거야 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내가 이따가 뭐 어차피 도와줄 거지만 음.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시작을 어, 해줄게 어. 그 다음에 팔 너비는 뭐 어깨 넓게, 어, 어, 넓게 어. 잡은 상태에서 손만 올라가면 돼 아따, 등 좋다! 굉장히 간단하죠? 좋은데? 연습을 어. 한번 일단 둘다 해보자 네. 좋운데 아! 아, 오무 뭐가 2을한걸 내가 할수 있을까? 어. 야, 이걸로 숨을 하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잠깐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밴드 좀더 강하게 해 줘. 아, 왔어. 딱성검해 볼게요. 으. 아, 초 너무 빨리 들은 것 같아. 어, 아, 맞아요. 아이씨. 3, 2, 1, 출발. 하나, 오, 아 쉽네. 셋. 안 쉬어. 넷, 다섯, 여섯, 엉덩이 뒤로 더 빼고. 여덟, 오! 아홉, <웃음> 열. <웃음> 열하나, 열둘, 엉덩이 뒤로 더 빼야 돼. 그렇지. 열 셋, 열네, 그렇게. 열다섯 다섯 개잘한 더, 그쪽에서 호흡하고 다리 힘으로 쭉 밀어 어깨 힘으로 다리 힘으로 쭉 하나 더쭉 오케이 아! 팔다 펴야 돼요 팔다 펴고 아! 자, 호흡하고 자 44초밖에 아! 안 지났어 숨이 안 쉬어져 44초밖에 안 지났다 44초 아! 다리 삐고 다리 삐고 그렇지 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중간에 잠깐 쉬어도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잘한다. 열하나, 아! 열 하나 아! 열둘열셋열넷열 열 아! 다섯 잠깐 내려야돼 잠깐 내려야돼오 열여섯 열일곱 미쳤다 열여덟 세 개만 더세 아. 개하고 잠깐 쉴수 있어 오케이 자두개더 마지막 하나 더 아. 도와줘 오케이 다리 아. 놔주고 오케이 아. 자 1분 44초 밖에 안 지났네 1분 44초 넌나1 시간 가아놓고 어? 아. 자 준비하시고. 자 내가 복싱 배웠거든자 자, 자, 준비하시고, 아! 준비하시고. 뭘또 준비해. 어, 해 빨리 가야지 빨리 하고 빨리. 시, 끝내면 시, 끝나는 거라니까. 나 신발 수 170. 가자 가자. 아유. 가야 돼 가야 돼. 몇 개야? 자 가야 돼.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이십일, 십오, 구. 열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 가자 가자. 자 아,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자 앉을 때 똑바로 앉고 아! 팔 끝까지 다 펴주세요. 아! 그렇지. 어휴 아, 잘한다. 욕하면 안 돼. 여기 내, 너, 내 채널 아니야. 여기 너 채널이야. 오케이. 하나. 그렇지. 오. 무릎 앞으로 밀지 말고. 그렇지. 세 넷. 오. 다섯. 그렇지. 그렇게. 여섯. 일곱. 여덟. 그지 다리 힘으로 쭉. 아홉. 자, 아 다섯 개. 그렇지. 다리로 밀어. 밀어.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하나 더. 팔다 펴 오케이 내려놓고 아! 자 이제 1 5개아 짜증나 자 이제 15,99 남았다 15,99 3분밖에 안일냈어요 여러분 3분밖에 운동을 안 했어요 와우. 자3분아 진짜 <웃음> 야나 아직 애기 없어 안돼 아니 왜요 죽겠어 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웃음> 어떤 느낌인지 저기요?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기요? 지금 눈으로 욕하면 안돼 지금 눈으로 욕하면 안돼 아! <웃음>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한이 피고. 오케이, 레츠고 열다섯 개. 하나. 둘. 셋. 가라네. 넷. 아, 힘빠졌어 어, 다섯. 가자. 여섯. 어. 일곱. 아! 여덟, 아! 아홉. 열다 열다섯 개. 어떻게 개. 열다섯 개. 다섯 개. 열 개. 다섯 개.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이제 마지막 아홉 개 남았다, 아홉 개. 4분밖에 안 지냈어요, 여러분. 4분. 자, 마지막. 아홉 개, 아홉 개.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내 채널이면 괜찮데너 채널이야. 자, 가야 돼. 아홉 개, 9개, 아홉 개만 하면 된다,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자 잡고 아, 마지막까지 해, 다치지 않게 해. 조심하고 100kg. 자 가자 가자 100kg. 가자 가자 아, 말 하면 안돼 계속 숨을 쉬어 숨숨자 아, 이제 마지막 아홉 개 아, 다치지 않게 다리 좀 넓게 벌리고 다리 좀만 넓게 하나 그렇지 오케이 둘어 이제 잘하네 셋네 계속 호흡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목소리> 자 내려놓고 마지막 아 9개 가자 자 이제 5분 가야돼 가야돼 자 요거 하고 시작하고 시작 하고 시작 아9개 x 개. 자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저하반기 오케이. 오케, 오케. 자자 출발 어... 하나 둘셋넷 아! 다서 네개 네개 네개 마지막 네개 세개 아다 아, 왔다 아자 두개 마지막 하나! 아니야? 아홉 개인가? 아, 아니, 하나 더, 몰라.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왜 그래? 아, 이거 다, 이거 다저 증거다, 증거다. 어떠신가요? <웃음> 야, 나못 일어나, 진짜. 저와는 느낌이 다르지. 재밌냐? 다시 이렇게 주래, 진짜? 팔이 너덜거리는데? 한 아, 5분 30초 정도 운동했어, 5분 3 0 내가 내년 만우절까지 내가 체력을 키워서 내 생에 최고의 스쿼트 개수를 해야 되겠어. 내 생에 최고의 스쿼트 개수를 해야 되겠어. 내 생에, 내 생에 최고의, 최고의 스쿼트 개수를, 개수. 최고의 최고의 개수를 해야 되겠어. 수커트 수커트 개수를 해야 되겠어. 보지 마세요. 아니, 이거 보지 마세요.